바로, 그리고, 2분의 1에서는 5, 5를 곱하면, 일단 5분의 1에서 이제 한 칸당 두개씩 나누면, 총 이제 10칸이 되는데, 이제 이거는 10칸 중에 4칸이 실려있고, 이분의 1에서는 이제 한 칸당, 이제 다섯 개씩 나오면, 나오면, 이제, 열, 평 열, 열칸 중에서, 칠하는 네. 게 이제, 다섯 칸, 되기 때문에, 음, 네. 어, 10분의 4는, 10분의 이 때문에 이제 답은 1분의 예. 2가 네. 아, 답이 그렇구나. 근데 네. 왜 이거 뜯해주는 거예요? 아 이렇게 나누면 이제 5분의 1이랑 이제 2분의 1에한 칸의 이제 크기가 같아이기 때문에. 아 그렇구나. 네. 크기가 어, 같아야 더할 수 있군요. 네. 안녕하세요.